냉해 예방을 목적으로 쳤는데 음. 효과가 있은 거죠. 지금은 컸지만 음. 요렇게 좀만할때 이래 냉해를 약간 받았다는 얘기에요. 아. 그것도 음. 약하게 받고 계속 크니까 다행인 거죠. 비리비리 해가지고 지금 꽃도 음. 이래 안필거든요내가좀 안 있긴 있네. 아, 아, 이게 아마존이에요? 네. 아. 이거는 천짜리라서고 이거 두병 들어갑니다. 아, 아 우유 색깔이네. 아마존 음, 모르는 사과 공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 저도 올해 처음 써봤지만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성론정책 한번 써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해발 500m 저는 전북 무주에 사과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 4년 동안 냉해 피해로 아주 고생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 냉해 피해를 잘 피해 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냉해 피해를 막았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좋습니다 뭘 보면 좋다는 거요 작년까지만 해도 4년 연속으로 이제 3월 달하고 4월 초에 따시다가 4월 한 10일 쯤 넘어 가지고 이제 갑자기 꽃샘추위가 와서 냉해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 가을에 아카데 안 쳐주고 올해 그저 아마존이라는 걸 쓰니까 좋다 고해서 한번 써 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냉해를 받으면 사가 어떻게 될까? 이 꽃잎이 우선 타 들어가고, 이게 가해가 저 노랗게 이제 타요. 아. 타고, 이 꽃술이, 이 암술이 있는데 암술이 죽으면은 이게 결실 과가 안 생기고 떨어집니다. 지금은 크지만 요렇게 좀만할때 이래 냉액을 바, 약간 받았단 얘기에요. 아. 그것도 약하게 받고 계속 크니까 다행인 거죠. 아. 비리비리 해가지고 지금 꽃도 이 안, 안거든요 내가 좀있기 있네. 예. 네. 네. 근데... 그래도 약하게 오니까 아, 괜찮은 거지. 수수미 아... 익고 있는데 네. 이게 아카디아를 사용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잎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네. 이제 추위에 조금 더 강해 가지고 안친 것들은 이제 테두리가 살짝 노랗게 되는 거 있어요. 예. 네. 네. 근데 아카디아 치면 그게 덜 하죠. 아카디아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아카디아는 이제 저 이게 본부터 시작해서 구조리 계속 치고, 수확 끝나고, 이제, 감사비로 대신 그걸로 쳐주고, 약칠 때마다 같이 칩니다. 혼용이 아, 가능하니까. 아, 그런데 그, 수확 45일 전에는 끊어야 돼요. 왜요? 색이 안 납니다. 늦게까지 치면은, 예. 해조출출물이라는 비리한 냄새가 납니다. 확실히 이제 벌레들 들어와요. 아, 벌레가 들어오고. 건강하게 눈에 봅니다 네, 특히 겨울철 월동기 때 동해로 인한 나무의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카디안 29를 수확하시고 나서 500배액으로 2회 정도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 은저장양분이 쌓여서 월동기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동해로 인한 피해를 잘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에 냉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아카디안 29를 새순이 나오는 시기에 500배액으로 연면 살포를 2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시거나 이후에 사과 방제력에 아카디안을 추가하셔서 꾸준하게 살포를 해주시면 잎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냉해로 인한 피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갈반병이 고민이신 분들은 아카디안을 사용하시면 갈반도 효과적으로 예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카디안은 2회 정도 살포를 하시면 잎이 두껍고 진하게 나오는 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카디안 29는 냉해 동해 예방 뿐만 아니라 개화와 착과 그리고 비대와 당도 향상까지 사과의 전반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사과 방제력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제품입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저 휴바스 코리아 그 본사에 볼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사장님께서 그 아마존을 소개를 해 주셔서 그럼 올해 한번 써본다고 작년 가을에 좀 갖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날 예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 해갖고 금요일날 쳤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한영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괜찮네요. 아, 냉해 받으면 여기 수술이, 수술이... 여딱 주위에 있는 거는 수술이고 암술이 다섯 개가 있어요. 네. 암술이 냉해 얼으면 과일이 안 됩니다. 뭘 음. 보면 지금 꽃이 잘, 잘 피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게 전과 중에서 1번화, 그래서 주위에 이제 2번, 2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네. 야들이 중어 정화 1번이 잘폈으니까 2번, 3번, 5번1번이고 네. 2, 3, 4, 5라는. 예. 네. 아. 근데 1번이 잘 폈다. 지금 이제 어제 인공 수정을 끝냈거든요. 네. 어제 인공 수정하는데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더 놔두는 겁니다. 보통은 아. 어제 인공 수정하면은 오늘 같은 게 오늘 쯤저적 화제를 한번 쳐주거든요. 아무튼 수술이 까맣게 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 요런 색으로 변한 거는 수정이 끝난 거 수정이 된거아 얘가 까맣게된 거는 수정이 된거예아 노란 거는 수정이 안된거예 그리고 수시키시시시야 되겠네. 이제 꽃가루 시지 했으니까 이제 시시해 주겠지. 아어시시어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로시시시시시시로 예, 시면시시시 그러면 뭐, 한 통으로, 뭐. 한병 가지고 스물딴 말. 스물딴 말. 예. 이렇게 계속 치시는 거예요? 한번 쳤어요. 한번 쳤어요. 예. 네. 아, 아, 이게 아마존이에요? 예. 네. 아. 이거는 천짜리라서 이거 두병 들어갑니다. 아, 천 m 터두 병? 예. 네. 아, 우유 색깔이네. 냉해 예방을 목적으로 쳤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아마존은 뭐 사과농가들 다 사용하시신다면 저도 올해 첨서 받지만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속눈썹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겁니다. 속눈썹 찍고 <웃음> 네. 써보는 거죠 농가들이 다 그래요. 네, 아마존은 천연 식물성 수지 제품으로서 일기예보를 보시고 냉해 피해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하루나 이틀 전에 500배율로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은 멤브레인 즉 세포막과 같은 보호막을 작물 전체에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방해주는 을 제품입니다 아마존이 코팅해주는 세포막 같은 보호막은 호흡은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고 냉해는 직접적으로 예방해주기 때문에 사과의 생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아주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그 식물성 수지다 보니까 자외선이나 대기 중 수분으로 인해서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약해나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다만 상습 냉해 피해 지역이거나 기온이 급하강하는 고랭지 지역 같은 경우는 350 백으로 연면 살포를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개화기가 되고 예. 또 이제 예. 파... 예. 수확 때까지 뭔가 예. 뭐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좀 전문가로서는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주의할 거는 이제 뭐 병하고 충인데요. 그에그에 이제 조건 따라서 약을 잘 해야 되죠. 세가 농사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죠. 아 인력이 네. 없어서. 예. 래서 코로나 전엔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전에 6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까지 가요.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이제 완전히 일하는 사람들이 갑이라 <laughs> Here we go!